아까 로그 스릭스가 클럭이 2775였다고요? 근데 얘는 클럭이 왜 이렇게 높지? 2640이죠. 코어 클럭이. 2640인데 왜왜 이... 클럭이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지, 기어바이트? 켜나네. 아이고, 이게나 나와요, 이게? 이게 진짜 칼을 갈고 나온 게 맞네. 안녕하세요. 좋은 주말이에요. 오늘의 콘텐츠는 4070두 개를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TV 시스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네 오늘 그래픽카드 좀 매력적이죠 하나는 최상급 하나는 화이트 제품 중에 이번에 기가바이트에서 칼을 갈고 나왔죠 에어로 제품이고 에어로 잠깐만요 에어로가 3년 무상보증이라고써 있네요 근데 기가바이트 제품은 유통사가 몇개 있어 가지고 그 중에 얘는 제시한 제품입니다. 좋다기 낮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래도 그래픽 카드 완성도는 사실 아수스로 따라갈 순 없어요. 단지 유통사가 그 인테그 컴퍼니에서 이번에 좀 너무 과도하게 타이트한 보증 정책으로 원성을 많이 사고 있기는 하지만 제품 자체를 그것 때문에 폄훼하거나 뭐 등급을 내려치기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품만 보면은 진짜 타급이고 저한테 만약에 이 수많은 그래픽카드 중에 한 장을 딱 고르라 그럼 저는 두말없이 갤럭시로 보이겠습니다 보입니다.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노3d 제품도 같이 리뷰를 했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 댓글을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일반 유저가 쓴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약간, 약간 냄새가 나는 그런 댓글이었어요, 댓글이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직원 그 같이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이거는 소개를 안, 안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영상 잘봤습니다 어제 인노3 d 제품 구서 쓰고 있는데 PHB 연경에서 게임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 선택이 아닌가 합니다 기존의 성공치고가 바로 넘어 왔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고사양 게임을 최고사양으로 들려도 우리가 보통 게임을 얘기할 때 고사양 게임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FPS 거의 1까지 나오네요 아이노비 제품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AS도 기준 EMT 조택 4대장에서 3대장에서 4대장까지 4대, 늘어수 있다고 이 저들이 말이 많았을선택 감사합니다 어디에 많죠? 많죠? 4대장이라고 써있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분의 어떤 이게 구독 목록을 볼 수가 있는데 구독 목록이 정말 끝이 없어요 끝이 구독 정보가 진짜 어마어마해 어마어마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구독을 많이 안 하죠 여러 군데 이런 계정은 누가 봐도 광고 계정이죠 아 고맙습니다 오이님 아니에요 저는 이 방송 시작한지 이제 한두달반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제 칭찬은 금지예요 제 칭찬 저희 채널 칭찬 그 다음에 메탈 패드 칭찬 금지입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금지가 이상하죠? 네, 맞습니다 네. 오야님 바로 그런 거 바로 바로 좋습니다 바로 그래 제가 더 노력을 하거든요 <웃음> 거 너무 심하시네 <웃음> 어? 밥 먹고 살수는 있거든요 <웃음> 자이 녀석은 기가바이트 이 녀석은 아수스 4070ti 로그스트릭스 제품이고요 네, 성능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 얘가 로그스트릭스고, 오른쪽이 기가바이트 제품인데, 로그스트릭스는 OC 제품이에요. OC 모드가 2790MHz 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 기가바이트 제품은 클럭이 2640MHz에요. 그래도 좀 차이가 있죠. 한 150MHz 정도가 얘가 좀 높아요. 그리고, 후단은 당연히 똑같을 테고, 그리고 메모리 피트도 똑같고, 뭐, 나머지는 사실 뭐큰 차이는 없죠. 둘다 750W고. 사실 근데 우리는 요 스펙 보고 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그래픽 카드를 여러 가지 뜯어본 결과 스펙이 다가 아닌 거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로그 스트릭스 언박싱부터 하겠습니다 야 진짜 박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로그 스트릭스는 못생겼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그래픽 카드를 못생기게 내놔 가지고 이거뭐 그냥 성능으로 이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건가 아수스 AS는 망했다 라고 볼수 있죠 그 커뮤니티 글을 본 결과 기스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너무 심한 것 같긴 한데. 안에 실제 박스는 이렇게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게 본품이에요. 그리고 바닥에는 아수스에서 증정해주는, 어,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이게 뭐죠? 카드도 하나 들어있네요. 여기 세개짜리가 들어있네요. 세개짜리가 본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아까 누가, 본품은 누가 이쁘다 그랬죠? 취향은 존중하고요. 이게 아수스 그래픽카드 지지대의 모양입니다 이게,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두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4070T의 에어로 제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아에로? 에어로 아니고 아에로라고요? 얘는 이제 박스 안에 기가바이트 이렇게 휴 가이드랑 이렇게 들어있어요 인스톨레이션 가이드 이거 보시는 분들 아무도 없죠? 아, 저도 안봅니다 으쨰! 우와 생각보다 크네? 야 여기 뭐 GPU 지지대가 이렇게 엄청난거 넣어놨네요 되게 예쁘게 나왔네요 진짜 디자인이 얘는 쓰댕이고 얘는 알루미늄이에요 일단 얘는 그럼 다시 넣어보고 리는 본품이 더중요하니까네 이제 에어로폰 차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크기는 장축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장축은 근데 높이가 살짝 틀린 것 같아요 얘가 이제 2.5슬롯이었던 것 같은데 얘가 3슬롯이고 두께 차이는 어 두께도 비슷하네 아 근데 자가 어디 갔지? 그럼 어쩔 수 없이 번역 클리퍼스로 재 보겠습니다 58m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두께가 스트릭스가 62mm가 나와 60 아무래도 조금 더더 더 두껍긴 하네요 그리고 높이는 스트릭스가 높이도 살짝 더 높아요 높이도 그 단자 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단자 부분 일단 스트릭스는 dp가 3개, hdmi가 2개 들어있고요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제품은 dp 3개, hdmi 1개 들어있어요 이, 이 아수스 제품의 특징이 여기 스인레스 스틸 304 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그 퀄리티가 좋은 ioc를 쓰고 있어요 여기 녹도 잘안 나거든요 얘는 그리고 스트릭스는 특징이 팬 끝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붙어 있어요 팬 끝에가 전부 다, 다 붙어있죠 이게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는 어떻게 다 붙어있고 얘는 다 떨어져 있죠 기가바이트랑 뭐 갤럭시랑 이런 제품들 보면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가바이트 제품이 이번에 약간 그 쿨링 솔루션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GPU도 스트릭스는 여기 있죠, 여기. GPU가. 근데 얘는 이만큼 더 앞쪽으로 갔어요. 지금 위치 차이 보이시죠? 이렇게까지 왼쪽으로 다 모른 이유가 뒤쪽에 공간을 많이 내고 이쪽으로 구멍을 내서 바람을 다 뒤쪽으로 다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쪽이가, 여기가 공기가 앞쪽에서 들어오면 은이 뒤로 나가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막혀 있는 것보단 뚫려 있는 게그래픽카드 쿨링 솔루션 면에서는 좀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 쿨링이 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 막혀서 위아래로 퍼지는 것보단 아무래도 뚫려 있는 게 낫겠죠 이게 비전 3070 이거든요 굉장히 커졌죠 크기가 전세대의 비전이 좀.. 쿨링솔루션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보세요 요만하죠? 얘가 그래서 발열이 굉장히 심했어요 예전에 그럼 이제 얘네들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스트릭스의 어쨌든 깡성능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 버전이고 아까 부스트 클럭을 잠깐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2790MHz까지 올라간다라고 돼 있네요. 2790. 벤치마크도 한번 돌려 볼게요. 이번에는 벤치마크를 돌려보고 그다음에 점수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70로그스트릭스입니다 프레임이 아주 안정적이죠? 2775MHz 정도 지금 터지고 있는 것 같고 5번은 따로 해 보진 않겠습니다. 70이 90만 원대로 나왔으면 진짜 겁나 잘 팔려 했었지만 아마 물량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물량이 지금도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직원이 새로 새로 들어온 직원이 빠르게 그래픽카드 온도 올리는 법을 알려줬는데 이게 짱 이라고 합니다 불바다 메타 지금 현재 실내 온도는 26도 정도 되구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100으로 이렇게 벤치마크를 하는 이유가 배그가 최적화가 굉장히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로 어느 정도 잘 나오면 다른 게임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을 뽑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PU 64도 그 다음에 정전 60도 그 다음에 하스파 76.6도 그리고 팬속도 팬속 한1420 정도 그 다음에 전력을 275W 정도 270W? 자 타스 익스트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스트릭스 3070ti 벤치마크입니다 일단 그래픽 점수는 1 7 8 7점이 나왔어요 4K 점수가 1 7 8 7점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장면은 4070Ti 기가바이트 아 e 로 제품이고요 Aero. 이게 제가 방금 좀 전에 a r o 를 한번 쳐봤거든요 지금 네이버 영어사전에 에어로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 그 히팅을 하고 그 다음 불바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펜속은 일단 시작하자마자 1800이 넘네요 근데 정션이 필요 이상으로 낮은데 얘는 쿨링이 진짜 오지네요 진짜 쿨링이 아까 로그스릭스가 클럭이 2775였다고요? 근데 얘는 클럭이 왜 이렇게 높지? 잠깐만 자료 한번 보자 2640이죠 코어 클럭이 2640인데 왜, 왜 2835클럭이 나오는거죠? 아무것도 안했는데? 뭐지 기어바이트? 이거 뽑기인가? 아니 왜 2800클럭이 나오죠? 보스터클럭이? 희한하네 아니 뭐 2800이나 나와요 이게 이게 얼마 전에 타 유튜버 두 분께서 이 그래픽 카드가 순정 상태로 3기가가 넘는지 안 넘는지에 대해서 설정이 오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얘는 지금 3기가에서 150클럭 모자라요 3기가에서 희한하네 아니 이, 이거는 2850클럭이라고? 이거, 이거, 이거 진짜인가 심지어 온도도 물론 이제 뭐팬 속이 약간 1800 정도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고팬 소음이 좀뭐 심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하스팟도 71도고 오버 상기가 넘을 것 같은데 진짜 오버 오버 하면은 정션이 이거는 메탈패드 사용한 정션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판을 최대한 작게 만든 다음에 뒤쪽을 전부 다 쿨링 솔루션으로 다 그냥 때려 박아가지고 또베이퍼 챔퍼 방식으로 방열판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칼을 갈고 나온 게 맞네 이야... 너무 괜찮다 아 뜯어보고 싶은데 봉이실 때문에 뜯지를 못하겠는데 큰일 났네 아또 사서 뜯어봐야 돼 그럼 아... 진짜 <S> <S> 여러분들 진짜 유튜브 이렇게 돈 많이,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습니다 진짜. 유튜브가 진짜 돈먹는 하마 이걸로 또 어떻게 돈 벌지? 유튜브 해갖고 어떻게 유튜버로 돈을 벌죠? 야 근데 에어로 진짜 괜찮네요 아 어떻게 2850클럭이 나오지? 아무것도 안했는데? 심지어 전력은 스트릭스보다 더 낮아요 뭔가 언더볼팅이 알아서 돼서 나오는건가? 가서 지금 전력 얼마나 먹는지 한번 봐야되겠다 본다고 보면 가안아 <무대가> <아니다>. 어, 1095mAh. 이건 정상인 것 같은데? 어떻게 2850이 그냥 계속 나오, 계속 이렇게 나오지? 계속 터지지? 지금 일단은 요 정도까지로 할게요. 그 GPU 59도, 그 다음에 정션 52도, 그 다음에 하스파 70도, 그 다음에 펜1, 펜2, 1850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전력은 269W. 이거 되게 갖고 싶네요, 진짜. 이번에는 진짜 전 세대에서 요거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제대로 칼을 갈고 나온 것 같아요 아 이제 기가바이트 이 제품 제 추천해도 되겠다 벤치마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에어로가 이렇게 좋다고? 아니 지금 그냥 보면 깡성능이 스트릭스 OC 한거보다 더 좋아요 그럼 스트릭스 살 필요가 없잖아 가격이 비슷하다고요? <웃음> 가격 한번 볼까? 어.. 아 에어로가 130만원이구나 131만8천원이구나 음.. 스트릭스가 139만9천원 약한 9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9만원 정도 어.. 다른 분 벤치는 2835라고요? 저는 2850인데 이것도 랜덤인가? 근데 어쨌든 2800 중후반까지 간다고 치면은 왜냐면 나와있기로는 2640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어떻게 200클럭이 더 올라가는 거지? 자 보세요 얘 지금 2000 넘었죠 팬이 펜 속이 이게 어쩌면은 알고리즘으로 이타스를 인식을 한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GPU가 지금 61도인데 펜이 2000rpm 돌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펜 속이 올라가는 그 시점을 좀 많이 낮춰 놓은 것 같아요 펜이 도는데 근데 이제 약간 과도하게 도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과도하게 돌리면서 클럭을 많이 올리는 거죠 그래픽 점수는 1백9 4 3점이 나왔습니다 쿨링솔루션에 이번에 이번 그 에어로 시리즈는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지 않았나 이 그래픽카드로 CPU는 5,900X입니다 AMD 5,900X예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MSI, B50, 유니파이보드입니다 램은 6 4사기가 32기가 듀얼 채널이고요 3200클럭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뽑기를 잘했다고 스트릭스보다 더 좋은 에어로가 나온 건가요? 예, 스트릭스보다 지금 에어로가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훨씬 배트그라운드도 마찬가지인데 클럭이 계속 그냥 그 상태로 유지가 돼요 이거는 그냥 완전히 0티어가 돼버리는데 0티어가 이번에는 진짜 칭찬할 수 밖에 없네 1888점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변인이 통제가 약간 안된게 스트릭스는 뭐팬속이 1400대에서 유지를 했고 얘는 1800대 1900대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근데 그래픽 점수도 높고 그 다음에 코어클럭이 2850에서 2800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봐서는 수율이 굉장히 좋다 조금만 오버하면은 얘는 3기가 진짜 넘을 것 같아요 얘는 4 0 0사대는싼거 사는 게 맞, 맞기는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류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얇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노 3D 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뭐, 화이트 거 쓰고 싶다, 그러면은, 화이트 중에 세워서 쓰고 싶다는데, 세워서 쓰는 건 아무래도 온도가 좀 높기 때문에, 에어로 제품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백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까던 거 아니면은, 봉이실 때못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제, 제가 직접 구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주판는 없었어요. 고주판은. 소음도 별로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결론적으로는 스트릭스를 에어로가 이겼어요. 결론적으로는. 일단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매바